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 쿠라피아를 7월 하순경에 심어두고 8월달 정도 때또 얼마나 자랐는지 8월 말 정도에 어, 한번 지켜봤었고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더 지나서 그 후에도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도 여기 코 쿠라피아가 보면은 여기가 모종포트로 두개 심었던 자리거든요. 보면은 이쪽에 하나랑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두개를 심었는데 어 지금 30cm 가까이 사이를 두니까 거의 두달 사이에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채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나는 곳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채워지니까 어, 이게 어차피 조만간에 이 자리들이 촘촘하게 메꿔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꽉 채워진 부분을 이렇게 어 조금씩 뜯어내가지고 다른 곳에 이동을 했어요. 보면 이곳에서 이만큼 동그랗게 뜯어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만큼씩 뜯어내고 그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뜯어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렇게 뜯어내도 이거 지금 제가 뜯어낸지가 한 3일 정도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또그뭐 얘들이 뭐 시들었거나 그런거 없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이 자리는 또 요런 친구들이 뻗어 가면서 다시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옆에도 보면 여기는 아직 뜯어내지 않고 그래 온전하게 그 하나의 포트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여기는 그게 그렇게 많이 번식하지 않아서 아직 중간에 뜯어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옆에도 보면은 이쪽에서도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미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도 좀 이 보면은 이 자리도 뜯어낸 자리고요 여기도 좀 많이 뜯어냈어요 그래서 이만큼 뜯어내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긁어냈는데 크게 뭐 차이는 없어 보여요 어 이렇게 빼냈어도 그 자리를 조만간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쿠라피아 어 줄기에서 몇 가닥씩 뜯어 그래서 옮겼던 곳은 바로 바로 옆자리에 있는 이렇게 잡초매트 깔아둔 부위의 다른 반대쪽 방향이거든요 저기 저먼 쪽에서 점점 옆으로 옆으로 뻗어 오려면 아무리 쿠야페아가 빨리 자란다고 하더라도 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옆자리에다가 다시 음 이렇게 뜯은 것들을 흙에 묻어 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듬성, 듬성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 두었었거든요. 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잡초 매트 주변으로 해서 쿠라피아들을 몇 가닥씩 일단은 심어 두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앞마당 입구 쪽 인데요 어 흙이랑 모래랑 섞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잡초들이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정말 빠르게 자라더라구요 뭐 한번 호미로 긁어내도 언제 긁어냈냐 고 하듯이 순식간에 또 다시 잡초로 덮여 있고 해서 이번에는 어, 쿠라피아 저기에서 몇 가닥씩 뜯어온 것들을 어, 이자리에도 한번 심어봤거든요. 그래서 한한 한 평은 못 될려나. 그래서 적은 범위긴 하지만은 이렇게 잡초들 다 긁어내고 이렇게 쿠라피아 줄기들을 보면은 여기 뿌리가 다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줄기들을 다 뽑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이 9월 중순 인데요 추워지기 전까지는 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얼마까지 자라는지 여기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어.. 심어두었는데 여기는 저희 주마주택 앞마당 쪽 비탈진 곳인데요 봄에 어.. 이게소녀국을 이렇게 심어두었었는데 장마가 너무 길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다 완전히 완전히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송엽국도 정말 모양새가 영 좋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을 꽉 채우지 못하다보니까 옆에 보면은 여기 잡초들이 있거든요. 이 잡초들이 이 주변을 다 엄청 지저분하게 다 메꿔 버렸었어요. 해서 이 앞에 있는 지저분하게 자랐던 잡초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거했던 자리를 다시 쿠라피아 몇 가닥씩 이렇게 심어 두었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이게 한두개 보이는 게 코라피아 줄기가 쭉 연결되었는데 일단 흙으로 이렇게 다 덮어뒀어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나아있어서 이 친구들이 빨리 여기에 적응해서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돌나물도 봄에 심었는데 이 정도 많이 자라긴 했는데, 돌나물들도 잘 자라긴 하지만은, 어, 듬성듬성, 이렇게, 장마에 놓아가지고, 모습이 아직 이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쿠라피아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나물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돌나물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랫부위는 지금 또좀 비어 있긴 한데 이쪽은 조금 혹시나 해서 남겨뒀어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요 와인컵 지손이가 간신히 장마에도 살아서 요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도 뻗어갈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비워두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소유국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 자리를 차라리 쿠라피아가 채우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쿠라피아로 우리 앞마당 비탈진 곳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잘 자라면 이 비탈진 곳이 잡초들 처럼 엉성하게 보이지않고 좀 그나마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다른데 잡초를 다 제거하고 위쪽에는 아직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발랭이 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조만간 요 위쪽에도 어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엉성해 보이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요 비탈진 것도 깔끔하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